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어,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묘목 심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그 사실은 다 남줘야 되는 상황인데 더 샀던 거, 어, 더 늦지 않게 샀어요. 샀던 거를 제일 처음에 이렇게 도착하면 어, 품목 확인하고 그 다음 소독을 해야 됩니다. 어, 소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 물론 다른사람들 소독 잘 안하죠 근데 저는 소독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 음그 참고로 했던건 유튜브에서 막걸리로 했는데 아무리 지금 검색해도 없습니다 그 막걸리 누군가가 사놓은 게 있어서 오래됐지만 잘 됐잖아요 비료도 되고 음 소독도 되고 전 지금 어, 물을 탄, 약간의 물을 탄 곳에다가, 음, 소주를, 음, 음, 대충 보여. 어, 저는 소독을 보통 유한낙수로 제일 많이 하지만, 음, 유한낙수 워낙 독하니까,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러시안 타로. 러시안 8호 체리예요 험불이 약간 모자라네 다 잠겨야 되는데 얘는 전에 포트에 있던 거 샀던 거로 작년에 재작년에 샀었거든요 21년도 한 6월인가 8월인가 샀는 거어 22년도 그러니까 불과 작년에 열매가 열려서 먹었어요 물론 새드라고 나눠 먹었지만 음 그리고 제가 석류가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석류인지 단석류인지 몰라서 다시 한번 단석류라고 되어 있길래 샀어요. 단석류. 그리고 자각수정이 되는 라핀체리. 라핀체리 샀고요 이거는 산 음, 딸랑이. 일단 이렇게 소독을 합니다. 음. 그 다들 버린다지만 버리는 것도 되게 어려워. 요 버리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 쓰레기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나 그다 버리는 것도 쉽지 않고요. 이렇게 소독해서 씁니다. 아. 배송 오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. 여기 레몬이 심어졌어요 딸기가 자라가지고 레몬은 뭐 죽였네요 딸기도 뽑아버리고 죽은 레몬도 뽑았어요 이 사진 제가 예전에 그 카페에서 만났던 온라인상에서 만났던 사람이 오프라인을 만났을 때 선물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 다육이 근데 약간의 그 깍지 벌레인가 그게 있는 것 같아서 격리시켰다가 어느 날몇달 동안 그랬는데 어느 날 모르고 한꺼번에 놔둬가지고 어제 거의 희귀식물 유럽에서 공동구매하고 막 이런 것까지 다 죽었던 적이 있고 그래서 거의 2016년 이후에는 다 몰살돼서 죽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에 주로 있냐면 그 벌레들이 음, 이렇게 안 사용하고 있더라도 요 밑에 있어서 저는 이거 유한낙수로다 닦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흙에 남아 있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화분을 전부 소독했는데 이 뜨거운 물로 이렇게 소독하고 나서는 그후 그 계속 전염되던 그 흙에서 생긴 벌레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21년도에 다시 이렇게 음, 심기 시작한 이것들에는 그런 벌레가 음, 화분에서 옮겨지진 않아요 내 흙에서 오히려 어, 잘 자라고 있다가 다른 거사 왔을 때 소독을 깜빡 안하고 심었을 때그 분갈이 할때꼭 소독하세요 예 네, 오늘 아무래도 영상이 길어지니까 음, 나눠서 해야 겠어요 그니까 그러니까 물에다 저는 지금 막걸리가 없어서 소주를 탔어요 소주 탄 소독물 소독해서 담가 놓고요 한 두세 시간 어떨 때는 뭐 화분이 없어서 때로는 상토가 없어서 때로는 또 무언가가 모자라가지고 한 번은 무려 3일이나 담궈놨었는데 안 죽고 잘 살았어요 아마 그때가 무궁화였던 것 같은데 무궁화 열0그루 샀는데 무언가가 없었어요. 화분이 없었는지 상토가 없었는지 마사토가 없었는지 그래서 그거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사실은 배송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됐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소독하세요. 소독이 제일 중요합니다. 감사합니다.